더 나은 부평을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 4년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죠.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에 구민의 품으로 캠프 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 법정 문화도시라는 이름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유치로 더큰 부평을 꿈꿀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더큰 부평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삶의 대지로,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부터 캠프마켓, 미군기지까지 오롯이 구민들께 돌려드릴 겁니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고민해온 부평이기에,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교통을 기반으로 생활권도 넓혀가려 합니다. 역사를 통해 공간을 잇고, 개발을 통해 도시를 잇는 부평. 부평의 혁신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부평은 국민들의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을 하나씩 지워갈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국민이 행복한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근심을 덜어낸 자리엔 희망과 행복을 그득히 채울 거고요 흔히 하는 말이지만 실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인생은 60부터 100세 시대를 체감케 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확대 정책으로 노년이 꽃피는 부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세심히 챙겨 구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할 겁니다. 생활 속의 스민 문화로 문화도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부평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생태도시 부평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부평다음을 잊지 않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명소를 늘려간다면 이는 분명 부평의 자산이 될 테니까요. 또한 부평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이 일상 속에 있다는 걸매 순간 깨닫게 만드는 부평. 그 마법 같은 변화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자세히. 더큰 부평을 위해 우리는 국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랬듯 우리는 국민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그려갈 겁니다. 참여와 나눔으로 만들어 온 부평은 이제 더큰 부평으로 다시 태어납니다.